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며칠 전에 이빨을 다쳐 강냉이가 사라졌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정확하게 이빨에 맞았어요 운도 없지 그래도 카페 리뷰를 멈출 수가 없죠 폭염이니 선글라스 챙겨서 렛츠 기 여기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에 있는 데이글로우인데요 넓은 주차장도 있고 산이 보이는 창문 뷰에 사진 찍기 좋은 장소라는 소문이 돌아서 제가 제일 먼저 뛰어왔습니다 블록으로 독특한 외벽이 눈에 들어오네요 뭔가 설레네요 외벽에 창문이 큰 것도 보이고 입구도 아기자기한 것이 귀엽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부는 엄청 시원했습니다 1층은 천장이 높고 넓고 시원해 보이고 공간도 엄청 넓었어요 여기 도넛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 친절하게 되어 있는데요 3,500원에서 4,000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코 종류가 많아 보였어요 저는 약간 특별한 것을 먹어보고 싶어서 일단 기본인 바닐라와 맛을 어떻게 살렸는지 궁금한 쑥절미를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커피 원두를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신맛이 나는 2번을 선택하였습니다 직원분께 커피 메뉴 추천을 받았는데 크림 종류를 추천해 주시더군요 흑임자 크림 라떼를 선택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여기저기 둘러보았는데요 여기 오렌지 나무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모형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라고 하시네요 전체적으로 사장님이 주황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고도 주황색이고 계단벽도 주황색 오렌지도 주황색 건물도 약간 주황빛이 돌아요 <웃음> 2층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게 포기하고 일단 1층에서 있다가 2층 구경 가야겠습니다 주문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와우 쟁반도 주황색이네요 컨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황색하면 여기가 생각날 것 같아요 일단 도넛부터 먹어봐야겠죠 도넛 반으로 잘랐는데 오! 크림이 많았어요 너무 좋아 쑥절미 위에 인절미 가루를 많이 뿌려져 있고 쑥향과 인절미 향이 느껴졌어요 바닐라 도넛은 안에 크림이 꾸덕꾸덕해 보이는 것이 딱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바닐라부터 먹어봤는데요 꾸덕꾸덕한 크림이 맛있었어요 그냥 바닐라 도넛 딱그 정도였습니다 숙절미는 쑥향이확 나면서 인절미 향이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쑥으로 크림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만들었더라고요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인절미 가루가 많아서 더 맛있었어요 인절미 가루에 찍먹 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신맛이 맛있는데 감칠맛이 부족했습니다 탄 맛은 전혀 없어서 좋았어요. 어, 평범했습니다. 흑임자 라떼는 흑임자를 많이 넣어 크림을 만들었는데요. 입에 확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크림 종류를 잘 살리고 맛을 내는 맛집이었습니다. 여기도 명당자리가 존재하는데요. 2층이 명당자리가 많아요. 창문부가 예뻐요. 옥수수 밭에 산도 보입니다 지나가는 차도 보이고요 창문에서 사진 한컷 입구에서도 사진 한컷 음식은 창문에서 찍어야 더잘 나와요 오늘도 잘 쉬다 갑니다 카페 추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